39번은 성격에 대한 기대가 그 사람이 어떨 것이다라는 성격에 대한 기대가 그 사람에 대한 인상 뿐만 아니라 인상은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미스티큰 어스턴션 이라고 돼 있어 예, 이말두두 두 단어가 다 중요해요 잘못된 가정이야 예, 사실이 아니죠 어떤 예측을 하거나 추측을 하거나 이런 내용인데 맞지 않고 잘못된 일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냐 프레저디스라고 할수 있죠 네. 잘안사죠 프레저디스 네, 이게 편견이라는 건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잘못된 가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뭐, 뒤에는 그냥 하나의 절이에요. 예, 뭐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one type of characteristic. 한 가지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 어울리는, 예, 여기 go with it. 그에 어울리는, go with 가 어울리는 거야. 다른 성격들. 자동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통념, 미스테이크 어섬션이에요. 잘못된 성격이 뭐냐? 한 가지 성격이 있어. 얘는 되게 꼼꼼해. 그럼 이 꼼꼼한 것과 비슷한 어떤 어울리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예민하다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그게 편견인 거야 편견. 그러면 실정을 해야죠. 예,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주어니까 어떤 설명 묘사를 해줬어요 음, 초대 강사 그 사람이 예, 강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에 대한 강사에 대해서 두그룹으로 나눴죠 헤프와 디어드헤프로 그래서 웜이한단어가 포함된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 그 나머지는 이제 콜드라는 단어가 포함된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였지. 예, 트월드의 스피커 월트. 그러니까 여기 강사가 스피커죠. 다수동태 월트월드는 들었다요. 자,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아니에한 사람을 놓고 반은 이 사람은 웜이야. 또 나머지 반은 이 사람은 콜드야. 이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강의를 해야죠. 예, 토론을 이끌었다 이말 이제 강연했어. 자, 여기 after which가 중요합니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which가 아니라 여기 after that. 물론 대신 어, 대명사라고 볼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는데 관계 대명사도 that은 여기서는 쓸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after that은 안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요 디스커션이니까 디스커션 discussion 후 학생들은 뭘 요청을 받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한번 설명해봐라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여기부터가 이제 그 실험 결과예요. 실험을 이렇게 했고 결과 기대된 대로 많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인상들 중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두 개의 인상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뭘까? 알겠죠? 웜에 대한 인상 아까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그게 뭐야? 웜은 그 사람은 따뜻한 성격이니까 뭐 친절하고 뭐잘 받아주고 이럴 거 같고 콜드는 뭐 어, 이런 차가우니까 뭐 새들 맞고 불친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예,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인데 뭐 했대. 초 오리지널 인플레이션 오리지널 인플레이션이 쿨과 웜에 대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결과는 기대했던 바야. as expected야. 이건 예상했어요. 그럴 거라고. 근데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it was, it was also found that 데디야가또또 또 다른 뭐가 발견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 또한 결과로 나왔더라. 이게 핵심이야. 자, 그 강사가 친절할 거라고 예상했던 학생들이 뭐 했지? 학생이 학생 강사가 아니래. 아니고. 친절을, 강사가 친절할 거라고 의사학생들이 더그 강사와 상호 관계를 가졌다.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Have a tendency to do. Have a tendency to do. Tend t 는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 이 자, 그와 더 상호작용을 했다. 어떤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건뭘 보여주냐. 다른 기대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예상 기대감은 임플레션은 당연히 영향을 미쳤죠. 아까 예상대로 당연히 임플레션에 영향을 미쳤죠.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형성하는 인사이고요. 만든 인상. 인사. 뿐만 아니라 뭐 해도 행동과 릴레이션십, 상호 작용에도 위치지 폼드는 똑 같아요. 형성되는 상호 상호 작용,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예, 이미 인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에 따른 행동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더 상호작용을 했다는 거 아니야. 친절한 사람하고 친절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 인상에 대한 편견인 음, 성격에 대한 어떤 편견이 인상뿐만 아니라 other characteristics which go with it is it, it, 네, one type of c h a r a c t e r i s t i c 한 유형의 성격이고요 그그 유형과 어울리는 다른 성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편견 때문에 계속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